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보여드릴 어, 프롬프트 베이스는 전반적으로 이러한 그 프롬프트 베이스에서는 어, 랭귀지 프롬프트를 판매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데 관심이 있는 작가에게 유용한 리소스가 될수 있습니다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효과적으로 프롬프트를 만들고 마케팅을 하기 위한 실용적인 조언과 전략을 제공합니다 어, 비디오에서 다루는 일부 주제에는 프롬프트에 대한 틈새시장 또는 장르를 선택하는 방법 그리고 모든 작가나 어떤 아티스트한테 영감을 줄수 있는 효과적인 프롬프트를 작성하는 방법 잠재 구매자에게 프롬프트를 마케팅하는 방법 또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는 좋은 프롬프트를 써야만 한다는 것을 이제는 AI를 사용해 보시면서 아셨을 거예요. 인풋과 아웃풋 사이에 AI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이에 프롬프트를 잘 작성을 하고 유저들이 원하는 답 유저들이 바라고 기대했던 답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사람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AIPRM이라는 어, 프롬프트를 카테고리별로 어, 굉장히 개발을 잘해 놓은 사이트를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그걸 한번 체크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프롬프트 베이스로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프롬프트 그리고 어떤 장르가 어, 핫한지 체크를 해보는 게 먼저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이디어 브레인스토밍을 시작을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파인더 프롬프트 들어가시면 먼저 핫티스트 이렇게 보이시죠? 핫티스트 들어가셔서 예를 들면 뭐제어 예를들 보통 GPT에 관련된 정말 언어 생성 관련된 프롬프트를 보고 싶으면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어, 미전니 거를 보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주 다양한 그 프롬프트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는 카테고리인데요 3D로 할 것인지 요즘 또 핫한 게 레트로 스타일인데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들어가셔서 보시면 저렇게 레트로 스타일의 그림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그림들이 단순히 키워드인 레트로로 된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는 좀더 논리적이고 구체적인 프롬프트들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림들이 저렇게 잘 배열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우리는 영어권의 영어권도 아니고 더군다나 뭐. 예를 들어서 한국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저렇게 저런 전문가들이 어떻게 프롬프트를, 어, 프롬프트를 위해서 언어들을 잘 배열을 했는지, 논리적으로 어떻게 접근을 했는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다른 그림에서 아니면 저희가 또 그런 것들을 응용해서 더 좋은 어, 창작물을 낼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세러 프롬프트로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 보시면 어,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생성했던 그 프롬프트가 있을 거예요. 그걸 입력을 하면 되거든요. 보시면 어떤 키워드를 넣는지. 그래서 저는 사실 코리안 페멀, 어, 한국 트레디셔널한 여자. 그래서 코리안 페멀하고 한복. 뭐 이게 이제. 그런 키워드를 가지고 만들었던 것들을 넣고 그리고 그 밑에는 밑전이가 그런 키워드를 통해서 어 어떤 스타일로 만들지에 대한 어떤 기능 이런 것들을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저는 뭐 디즈니 스타일로도 해보고 카튼 스타일로도 해보고 그 다음에 V5, 뭐 리얼스틱 뭐 이런 식으로 이것저것 다그 해봤는데요 지금 여기에서는 뭐 디즈니 스타일, 같은 스타일 왜냐면 나온 그 이미지들이 그런 디즈니 스타일로 했기 때문에 한번 그렇게 해봤습니다. 이미 밑전이에서 생성을 해놓은 어, 저 그림들을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5개에서 9개까지 입력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그 밑에는 여러분의 디스코드 그 주소를 복사해서 붙여넣으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의 그 해외 계좌로 어 연동을 시켜 놓으면 여러분이 언제든지 그쪽을 통해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프롬프트 작성을 잘하는 사람 즉 AI와 대화를 잘 하는 사람들이 몸값이 올라갈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들도 어, 아시겠지만 억대 연봉을 주며 AI와 대화를 잘하는 사람을 영국의 로팜에서 뽑아, 뽑았던 것처럼 이것 또한 또 하나의 직업군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 프롬프트 작성을 여러가지를 해보면서 느꼈던 것은 프롬프트 작성을 잘하는 사람은 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개발자 라던가 어떤 코딩에 지식이라던가 이런 어, 종류이기보다는 어, 그 시장의 유저를 잘 알고 그 유저들의 니즈를 잘 파악을 하고 그들이 정말 왜 AI에 이런 지금 어떤 답을 원하는지를 가장 빠르게 분석하고 판단을 해서 그걸 논리적으로 잘 얘기해 줄수 있는 그런 사람이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에 가장 적합할 것 같더라고요. 어, 채 g p t 는 굉장히 범용적인 AI라면 다른 특화된 그 AI들 각 분야마다 있잖아요. 마케팅이면 마케 마케터 AI, 뭐그 SEO AI, 아 r 트 AI 이런 식으로 각 분야마다 있으니까 들어가셔서 각자가 필요한 것들을 좀더깊 파, 파시고 연구하시다 보면 또 다른 거기에서 인사이트를 얻고 내 비즈니스, 내가 필요한 프롬프트를 굉장히 잘 작성을 하고 결국은 정, 더 디테일한 정확한 답을 얻어내기 위해서 지금 이런 프롬프트를 작성해서 AI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AI를 잘 다룰 수 있는 프롬프트 나만의 프롬프트가 데이터화가 될수 있기 때문에 내가 작성했던 프롬프트를 잘 저장을 해서 쭉 관찰해 보시면서 이제 어뭐 언어하고 똑같겠죠? 처음에 알파벳을 배웠다가 문장을 배우고 대화까지 갈수 있는 것처럼 프롬프트를 처음엔 키워드로 했다가 뭐 조금 더 거기에 살을 붙였다가 나중에는 이제 이런 내가 얻고자 하는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는 얼마나 논리적으로 맥락을 놓치지 않고 이어나가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AI하고 얘기를 했었을 때 맥락을 계속 이어가면 대화가 깊어지면서 답도 더 디테일하게 나왔던 것처럼 우리가 AI와 이야기를 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것은 맥락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데이터화해서 잘 개발을 시켜놓으면 또 하나의 프롬프트 기획자 아니면 이런 곳에서 프롬프트를 판매를 하면서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필요한 곳, 유저들이 필요한 곳 그리고 그런 것들로 내 비즈니스의 확장과 더 좋은 발전이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상 메타저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